와 근데 이거는 진짜 변태 아닌 이상 다 망했어, 그, 이거에 데미지 없다? 나는 난 걔랑 친구 안 할래. 이거, 이거 잠깐 이거 저희 멤버들 중에 0이 있나요? 이거는 플러스 요소입니다. <웃음> 당신 3대 욕구라고 알죠? 네. 식욕, 수면욕, 성욕. 뭐가 제일 우선요 저는 수면욕. 아, 어 저도 수면욕. 그런데 성욕이 세 번째긴 해요. 전두 번째가 성욕. 그럼그럼 거. 어떻게? 성욕이 식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아볼 건데 남자랑 여자랑 따로 점수를 매길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봐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첫 번째로 과식했을 때아저 어, 개인적으로 과식했을 때좀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가 요즘에 영유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진짜로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밥 먹고 누우면 올라와요. 밥을 먹으면 다 하기 싫어져. 오저도 성욕의 문제가 아니야. 게임하는 것도 싫고 응. 그냥 이불 덮고 그냥 자고 싶어. 아니 왜? 배부르면 더 하고 싶지 않나? 오히려 플러스. 과식을 하면 무기력해지고. 소유가 안 생긴다? 응. 그러면 몇점 주실 수 있어요? 저는 0점. 오히려 에너지 상승. 저는 마이너스 8점. 아 마이너스 8점? 오, 그렇구나. 마이너스 10이요. 나아 저는 마이너스 7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야근했을 때이은이야 근데 솔직히 이틀 연속 야근했을 때 음. 제대로 된한 관계를 <웃음> 네. 안 하고 남자 쪽에서 대려를 해가지고 <웃음> <웃음> 혼자 좀 음. 열심히 해주면 아, 저는 아. 아. 피곤은 한데 잠이 안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 딱 하면 개꿀점. 개꿀점. 개꿀점. 근데 이거 남성분들은 살짝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성욕에는 데미지가 없는데 그 신체적으로 데미지가 좀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제 뭐꼭 남자만 운동해야 되는 게아니니까 아, 나 친했나 오늘? <웃음> 오늘 왜 이러지?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수면력이더 우선시 되는 사람인 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음... 떡락까지는 아니고 아 마이너스 2 정도로 마이너스 2 정도? 네 마이너스 2 정도. 나도 이제 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마이너스 3점. 3점. 아... 하고 개꿀잠. 하고 개꿀잠. 하지만 상대방 노력 요망 어때요? 약간. 어 좋아요. 노력 요망. <웃음> 부모님께 전화 왔을 때. 와저 마이너스 1 0이 <웃음> 저는 빵입니다. 데미지 없음? 데미지 없음. 어. 끝나고 전화드리면 개꿀 통화. <웃음> 이건 안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음...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핸드폰 지지집어 놓고 <웃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이너스3 정도? 어꽤 크네요 그래도? 모든 걸 들킨 기분이에요. 아 걸렸다! 이거. 그러니까 막... 아 망했다! 아죄 <웃음> 지은 기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해서 나온 낳은 건데 그럼 나도 해야지. 약간 이런, 이런 느낌? 다영점아 <웃음> 우리 둘다 0점. 제 어. 유모를 안 했을 때 나는 0. 그냥 아예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10. 맞아. 안한지 모르잖아요. 응. 하기 전에는. 까본 거지. 불타오래 때쯤 이제 마주하게 될 텐데 한 응. 마이너스 2? 아니야 근데 겨드랑이 때 너무 수북하면 좀 그러니까 마이너스 4점 드리겠습니다. <웃음> 제모를 했다가 조금 잘한건 괜찮은데 응. 아예 좀무성한 상태다? 제가 했을 때는 마이너스 한 8고? 저도 마이너스 1 0점이야어 진짜?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음. 난 그것도 절대 안. 아 진짜? 응. 나는 응. 다 준비가 됐어. 근데 상대방이 재물 안 했을 때, 응. 어때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응. 상대방도 좀 커. 한 마이너스 5점. 저 0점. 0점? 네, 저 0이에요. 오. 여이 있네요? 저의 기준을 했을 때 남성분들이 털이 많아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도 그렇게 신경 안쓸것 같은데? 오빠! <웃음> 더 웃길 것 같은데? 덥거나 추울 때. 이게 왜요? 아, 저는 완전 0점. 땀이 뚝뚝 떨어지는 거 오히려 뭐. 근데 나도 섹스를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 아 그렇죠. 네. 잠자리를? <웃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운동을 이걸로라도 아 제가 진짜... <웃음> 운동을 하는데 땀이 안 난다? 왜한 건지 모르겠어. 아, 아 땀이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수건으로 닦아주면 될거 같아. 어, 오히려 이것도 난 플러스 요소인데 이거. 에? 야외라고 생각해 봅시다. 야외? 야외는 스릴 있잖아요. <웃음> 플러스요. 더울 때 이렇게 대이는 것도 싫잖아. 추울 때보다 덥거나가 더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하다가 더울 때. 하다가 더울 때는 플러스가 된다. 아... 이게 지금... 개운하다! 아,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하고 있구나. 추울 때는? 그걸 함으로써 음. 따뜻해지잖아. 근데 이제 추울 때는 네.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응. 숨어요. 그리고 오히려 좋다 아니에요? 그 원래 남자들은... 차가... <웃음> <웃음> 타가... 막 얼음 얼음 차가 시원하게 어, 하는 거 좋아해. 그럼 아, 어, 예, 예. 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쌈더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추우면 안 돼요. 너무 추우면 집중이 안 돼요. 겨울에 어쩌다가 정말 기가 막힌 기회로 야외에서 할 일이 생겼어. 근데 너무 추워. 그럼 그때안 추워요. <웃음> 그때는, 그때는 추울 때가 아닙니다. 땀도 날 걸요? 네. 더울 때 마이너스 한 3, 축. 한 마이너스 7? 더울 때 거의 한 5? 음, 추울 때, 추울 때는 오히려 붙어 있어서 좋아 이런 느낌? 아 음. 어, 오히려 좋다. 오히려 상대방의 체취가 심할 때, 아저 이거 저저 미리 저, 바꾸 시작할게요. 네. 어 근데 저도 이거야. 저는 네. 이거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척했어요. 어 저도요. 어? 내가 처음에 막 시동 이제 막다 걸기 세야 근데 갑자기 내가 아, 아 잠깐만 나나 <웃음> 나 갑자기 너무 피곤해. 벗겼는데 냄새 나. <웃음> 그리고 나도 벗었을 때 냄새가 날것 같다. 그럼 저는 무조건 샤워를 해. 요 하반신이라도. 네. 하반신 만이라도 진짜 채취가 심하다는 걸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바디프로필 준비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단백질만 먹는 사람들한테서 나는 그 특유의 들기 있어요 방귀를 꼈는데 아그 아, 단백질 방귀는 진짜 안돼 <웃음> 그건 진짜 가스이기 때문에 라이터키은 불부터 거기는 진짜 <웃음> 진짜 채취가 심한 사람을 만나보면 그래 꼭 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채취도 소공합이래 아, 그니까 너가 싫은 사람의 채취가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어. 아 진짜? 자, 일단 이거 마이너스 집하겠습니다. 저 똑같이 적어주세요. 상대방이 하싫어요 <웃음> <웃음> 이거는 플러스 요소입니다. <웃음> 개꿀! <웃음> 개꿀은 아니고 결국은 하고 싶게 만들었을 때그 성취감. 아와 근데 이거는 진짜 변태 아닌 이상 다 어, 마이너스 아닌가? 이거에 데미지 없다? 나는! <웃음> 난 걔랑 친구 안 할래 어허! 이거 잠깐 이거 저희 멤버들 중에 영이 있나요? 아니 오히려 좋아 있어요? 와나 진짜 충격이다 이거는 강행은 아니지 또 그렇게 너 하면은 그건 이제 성폭행이지 근데 그렇게 가기 전까지 이제 오케이 하기 싫어?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너를 변화시켜 볼게 아, 사중도의 노력, 노력을 해볼 것 같다. 플러스다. 한... 완전 상대방이 하기 싫으면 저도 굳이 뭐 해야 되나 뭐 저도 그래요. 근데 장난으로 그러니까 아, 아 하기 싫어. 아, 그냥 살짝 튕기는 거. 아, 아, 아 튕... 귀찮아 이럴 때 그냥 짜릿함이있기 때문에. 아. 이 내가 하고 싶게 <웃음> 만들어 주겠어. 나와라, 봉둥이네 <웃음> 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난 진짜 마이너스 10점이야. 세수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어.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기 싫어한다? 어. 그럼 저는 그냥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너스 7이요. 이 마이너스 7이라는 네. 게제 자존심입니다. 어? 나랑 하기 싫다고? <웃음> <웃음> 내가 매력없나 어. 내가 질렸나? 어... 하고 왔나? <웃음> 응? <웃음> 성욕이 식을 때를 남녀 따로 알아봤는데요. 사실 성욕이 식을 때는 이렇게 일곱 가지 상황 정도밖에 없지만 음. 성욕이 불타오를 때는 수없이 많다는 거. 제가 지금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살짝 조금 당황스러워요. 왜요? 유교보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막상 연애를 하거나 이러면 한번 하더라도 재밌게 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이 댓글이 간혹 가다가 <웃음> 양정훈 유교보이에서 많이 어? 메이지 유신 됐다고 <웃음> 많이 개화됐다고 뭐 했다고 나쁜 것도 아니야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연인과는 어, 무조건 어. 재밌는 연애를 실고하기 어. 때문에 이런다는 점 네.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해서유진정원의성욕의 식을 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어, 당신의 성욕은 얼마나 차 있으신가요? 유진정원의성욕의 식을, 식을 때, 때 알아보기 대성공 네. 어. 어. 어.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전몇대안 했어요 미도가 응. 못하더라고 아. 미도가 어려워하더라고, 아. <웃음> <미루가> 어려워하더라고. 아. <웃음> 이거는 진짜 할때 썰은 아닌데, 어. 친구들한테 전화 오면 그 자동으로 그 문자 가게 하는 그게 있는데, 어, 어. 지금은 가는 중입니다. 아니면 지금은 바쁜 상황이니,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설정해 놓을 수 있는데, 제가 친구들 용으로 쉬 섹스 중 요거를 해놨었어요. 근데 엄마하고 뭐 내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었는지 한번 볼까 했는데, 내가 쉬 섹스 중을 보냈던 거야. 엄마 심지어 답장도 했었어. 근데 난 그걸 본 적이 없거든. 어, 뭐라고 뭐라고? 엄마가 킥킥킥킥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었어.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웃음> 어. 이거, 이거 보니까 딱그 생각이 나네. 아 미쳤다 응. 진짜.